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건 한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ghk 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스 라이플 중에서 g5 라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음, ghk 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GHK는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GHK는 대만에 위치한 가스 라이프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입니다. 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GHK G5 같은 경우는 그 GHK사에서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중반쯤에 출시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어, 유저들 사이에서는 뭐 작동성이라든지 기화율이라든지 게임용으로 쓸만한 가스라이플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이 GHK G5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유저보다는 뭐 소장을 한다든지 집에서 이렇게 어 슈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주로 찾는 모델들이 AR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HK 시리즈 또는 AK 시리즈를 많이 찾죠 근데 어 뜬금없이 이런 제품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그 이유가 중에 또 하나가 이 제품은 실총을 베이스로 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총에 베이스가 되는 실총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에어소프트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가 바로 이 가벼운 무게가 되겠죠 이 제품은 어 실제로 이 본체 무게가 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사용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보관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관을 하기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톡이 이런 식으로 접철식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접게 되면은 우리가 백팩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공간을 차지해요. 실제로 탄창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창, 아, 스톡을 요런 식으로 접었을 때이 전체 길이가 한 45c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탄창을, 아, 이렇게 딱, 어, 스톡을 딱 폈을 때는 여기가 한 67, 8c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톡은, 어, 접이식 스톡이고, 스톡의 길이는 요런 식으로 고정을, 어, 사람의 태양에 맞게끔 이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내 어깨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톡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생긴 M4 스톡 아답터를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답터 뒷부분에 이 스톡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 M4 아답터를 장착을 하면은 음 M4 스톡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전바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 가스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전바를 당겨서 장전을 하게 됩니다. 장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장전바가 흡사 AK 시리즈와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어이 제품은 특징적으로 장전바를 이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바의 위치는 오른쪽, 왼쪽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 장전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은 제가 장전바를 이런 식으로 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때려서 탈칵 하면서 이렇게 격발을 할때이 장전바가 부러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이 장전바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잘 부러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풀 때는 손으로 담겨서 풀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장전바는 플라스틱이 아닌 어, 알루미늄 재질로 된 옵션 장전바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라 하니까 어, 그거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 장전바를 알루미늄 재질이나 이런 재질로 교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내구성에 어,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 규격으로 이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 다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역시 이렇게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할 수 있게끔 레일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좌우쪽, 양쪽 두 개는 뺄 수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서 탈착이 가능하니까 어,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탈착을 하셔도 되고요. 어, 본인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어,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때 위로 올릴 수 있는 플립업 사이트 형태로 되어 있고 후면부도 플립업 사이트인데 얘는 요 나사를 풀어서 어,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프론트 사이트는 어, 플립업 형태기는 하나 장착 해제가 불가능한 고정식이고요. 후변에 있는 어, 가능자는 이렇게 플립업 사이트 짓고 요요 나사를 풀어서 분리가 가능한 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단발 안전 연발 셀렉터가 존재하고요. 를 어, 마찬가지로 이 셀렉터는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양쪽이 같이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왼손을 쓰시는 분들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장전바 역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른쪽 왼쪽 교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 오른손잡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이 장전바가 이쪽보다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게 편할 거고요 아,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할 거고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장전바가 아무래도 이 손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터 역시 왼손잡이 경우에는 왼손으로 셀렉터 이 엄지를 이용해서 셀렉터를 컨트롤할 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손 셀렉터 어, 장전바 역시 양쪽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탄창은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G5 전용 탄창이 있습니다. 뭐 AR 계열 M4S는 탄창도 있지만 이렇게 맥풀 형태로 이렇게 플라스틱 폴리머로 된 탄창을 한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총 30발이 장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창을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제품이 이 탄창의 기화율이 상당히 좋아요. 이 좋은 거는 이 바로 폴리머 재질의 이 외피 때문에 어, 기화율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해요. 탄창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그, 요거, 개선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저들한테 이래 영상이라든지 해외 유저 커뮤니티를 보면은 뭐 영하 20도에서도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영하 20도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작동성이 한 탄창, 두 탄창 어, 잘 쏴주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작동성이 기존에 있는 AR 계열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가지의 어, 내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하부 바디에 있는 뒷부분, 이 뒷부분 이 부분에 크랙이 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라고 해요. 보통 한 15,000발, 20000발 정도 사용을 했을 때이 하부에 크랙이 생긴다는데 어, 2000... 20년 20년까지 는 아니죠 하여튼 그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런 바디들 이 이게 나온지가 제가 10년이 다 됐다고 1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선판들이 많이 개선이 개선이 됐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이 뒷부분에 하부 바디가 보강이 된 채로 나온다 라고 해요 근데 어, 초창기 들의 제품들은 요 하부 바디 뒷부분에 크랙이 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별도로 유저들이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제품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바디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트 캐리어 뒷부분, 어, 이 뒷부분에 맞는 이그 뭐라고 하죠? 버퍼가, 버퍼가 파손이 잘 된다라고 해요. 또한 가지 문제가 바로 상, 하부 테이크 다운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트 캐리어가 빠지게 되는데 이 볼트 캐리어 뒷부분에 이 부분에 이 고무 패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이런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무로 작은 패드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요 위에 고무 패드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은 조금 더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공탄 사격이 어, 기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탄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 하부 바디핀을 빼서 앞쪽으로 연 상태에서 이 내부에 있는 이 그 볼트 스탑 이 부품을 빼고 사격을 하면은 어, 볼트 스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탄 사격을 할 때는 이 부품을 빼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해요. 어, 다만 빼두고 사용을 하시다가 잃어버리시면은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실총이 없다 보니까 각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쪽편에 있는 G5라는 이 각인과 이 반대쪽에 있는 요 글자가 새겨진 이 각인을 제외하고는 각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 어, 고증이라든지 외형을 조금 어, 실제 뭐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유사하게 꾸미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뭐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실총에 이런 베이스의 실총이 없기 때문에 조금 꾸미기에도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죠. 그나마 이 제품과 조금 비슷하다고 라할수 있는 건 어, 에보 스콜피온 모델이 이 제품과 비슷하게 생겨있죠. 하지만 음뭐 외형적인 측면이나 이런 외형 질감은 스콜피온 에버가 훨씬 저는 만져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 제품을 어 구매를 고려하시는 를 분들은 어 게임을 뛰시는 분들 어 게임을 뛰기에는 상당히 어 적합한 기화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어 연사로 격발을 했을 때 집탄에 대한 어 집탄이 떨어지는 문제들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단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집탄도 준수하고 다 좋은데 연발을 이렇게 두두두두 쌌을 때어 집탄율이 떨어진다는 문제 요거는 뭐 옵션 챔버나 옵션 이너바레를 체를하더라도 저한테는 적극 나타나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연사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게 연사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챔버가 깨지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좀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한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뭐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 파손이 되고 이거는 제가 이 장전바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으로 치다가 파손했던 부분이라서 뭐 그거는 뭐제 부주의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어, 감안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제가 내리기는 그렇고요 어, 뭐 저렴한 금액 어, 기존의 GBB 가스 라이플에 비해서 좀 저렴한 금액이죠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라이플 중에서 작동성 좋고 내구성도 적당히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해요 음, 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봐요 부품이 파손되었을 때 부품이 수급이 되느냐 출시한 지 오래됐는데 예, 부품 수급은 잘 됩니다 뭐 국내 몰에서도 부품을 팔고 있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저기 그 GHK 본사에서 운영하는 그 사문 에어소프트라는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안에 웬만한 부품들은 다 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하나까지 부품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음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GHK G5라는 가스라이플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생각보다 가스라이플에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 조금 쓸만하고 내구성 좋은 리얼리티는 따지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리얼한 느낌이나 메탈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